나올 때마다 찍을 건데 뭐. <웃음> 집에 왔습니다. 피도 타고 집에서 헤드 브이로그 이거 뭐 먹는지 체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 분집 작업하면서 바나나 두 개, 막마케도 리얼 브라우니 말차맛. 단백질 미니 단백질밥 먹고 <목소리> 자운동 자영 끝나고 자영약속이 있어서 자영약속이 있을 수 있죠 저기는 도렷아? 도루도루도 2차9 2차어사업 나는 4 0아니 그건 있죠? 네 보다 자, 집에 왔습니다 아, 시 아휴, 어디 아, 자가지고 아, 힘들어 자, 집에 왔다가 다시 애들 만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미진놈인가 a <웃음> 렌타이시이걸찍어야지 아, 그래. 아, 징그러워. 아, 징그러워. 아, 징그러워. 아, 징그러워. 그러워 아, 징그러워. 야. 내가 또개먹으 어? 했는데 니가 왜? 안례들 밥먹어 어우 아다 이런걸로 이 너무 많이 먹고퇴가나고서도아 오이야! <웃음> 내가 분명 <구매를> 말했다니까 너... 먹 <웃음> 그, 먹방 늘로 새끼들... 헐! 나 먹지도 않는데 팔레? 오랜만에 친구 집에서 베이 <웃음> 새끼 이에석은이거보이나이거보이나 <웃음> 뒤에 이어 <이만 말> <웃음> <이거 보이나? 웃음> 있는 놈녀석일이더니술 <웃음> <웃음> <웃음> 사는 새끼들 녀이녀이녀석이 녀석은 이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네이 녀석은 이녀이 녀석은 이녀으면 진짜 성공이겠다 어? 집에 왔습니다 히히. 애들 마시고, 애들 집에 보내주고 음. 네. 게임 한판 하고 한두 판 정도 하고 잘려고 하고요 만원 하나 먹고 돈 마시고 음. 말이 없어 다 넣은 줄알았 음? 말이 없어 다 넣은 줄 알았지? 음. 없어, 줄 알았지. 음. 뭐? 했을때 다 발열 아보라 음. 자, 커피! 그리고. 그래도 그러면있을 없다 때드 어차피 네. 미안한테모거 아니니까 신경쓰지 네, 마 폰트 모양이 글씨도 빼라 어. 잠깐 아, 근처카페가 서 편집 습니다 네. 집에 와서 동생이 사준 네. 동생 굳이 이거 사오라고 시켰더라구요 네. 네. 네. 다... 힘든데? 셋 하나 <목소리> 잘라 먹어야 되나? 어떻게 먹어야 되나? 감자를 먹어 <목소리> 하나 <웃음> 그냥 주신거야? <웃음> 아 잘한다 일단 종이 세스템 좋아게스 우와 크림 맛없다고 너랑? 응 맛없었는데 맛있네? 맛맛있왜멈추시 계속 자르려고 그러니요건 진짜 맨날 쓰니까 그래서 갔다 온거 까먹겠지 저번에도 저번에도 그냥 왔더니 난한 번만 다... 먼저 나왔는데, 네, 일단 그치 어서한 10분 정도 여기 있어서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아이스러운 거 얘기를 안 해요. 커피, 커피도 마시고. 날씨 면접 보러 있습니다. <놀람을> <놀람> 가고 있습니다. 근처에 왔는데, 어딘지 모르겠네. <웃음> 여기는 별관이라네요 <웃음> 맞습니다. 아아 어, 아, 이거 너고 찍기 되게 편하겠다. 아얘 내가 보여줄게. 계속 만들. 아, 그래도고? 그래도 그럼 사진 올려? 어, 안 올. 그냥 나는 음. 가끔씩어 너무 예쁘고 너무 편한데. 포켓 촬영 앞뒤로 되는? 거. 음... 오... 나, 나뭐 <starter> 화이팅! 화이팅! 이팅 화이팅! 화이이팅이팅 어제 송어씨도 먹고 했으니까 집까지 걸어가야겠습니다. 걸어가면서. 불의 눈. 하,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삼각기표 하나. 오늘 아침입니다. 음. 아침에 만두랑... 아면이에 이거... 고거 이거... 이거... 이시 이거... 이거...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요음 뭐야? 각김밥이랑 김밥 소기 1 k 게짜리두 개인데 왜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에에에 애플망고 소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에에망고에에에에에에에에에그에에으로에에에